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판이 뒤집히고 있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찾던 중에 최근 100년 전 케인저의 예언이라는 제목의 KB 정권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최후의 기회일 수 있다. 판이 뒤집히고 있다 이 이야기를 100년 전 케인저의 예언을 토대로 하나씩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서 또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 케인저의 예언을 토대로 지금 경제 투자 시장이 어떻게 판이 뒤집히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지금부터 100년 전, 정확하게는 100년 전은 아닌데, 얼추 거점됩니다. 1930년이었으니까. 천재경제학자 케인저, 잘 알고 있죠? 케인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물어보시고요. 천재경제학자 케인저가 세 가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주당 노동시간,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불과 15시간이 된다 하루에 15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 토일 빼면 5일 5일을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렇게 된다 이 같은 예언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요 경제적 문제는 해결된다. 와우. <웃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집중된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 세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정신병이 사라지고 선한 것에 사람들이 주목한다. 이세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당 노동 시간은 불과 15시간이 된다. 1930년도에 케인즈는 왜이 같은 생각을 했냐 하면요. 자본이 축적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때까지, 즉 1930년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유럽 경제가 약 4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저는 그때까지의 자본축적 플러스 기술 발전이 똑같은 속도로 계속 전개된다면 같은 속도 플러스 알파 아무래도 자본은 더 팽창할 수 있고 기술은 시너지 효과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죠. 같은 속도 플러스 알파를 효과를 감안하면 100년 후 그러니까 2030년 주당 15시간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던 거죠. 자 이것을 람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걱정하는 것 바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기계 그리고 로봇에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 많죠. 당연히 그런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모든 산업혁명에서는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작 결과로 보면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늘어나는,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았더라. 즉,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직업은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점점 그동안에 못 보았던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자 이것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근로일하는 시간은 적고 시간당 소득은 더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 일자리 나눔, 대기업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일은 계속 하지만 임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적은 돈을 받으면서 고용은 유지하는 대신에 줄어드는 임금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 데 활용하는 이것이 일자리 나눔 즉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 또주 4일 근무 대기업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언택 확산되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제 이런 등등도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또 필요한 소득은 확보하게 하려는 정책들이죠. 물론 그 효과가 반드시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은 뜻하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케인제가 100년 전에 예언했던 첫 번째 주당 15시간 노동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은 언제 그렇게 될까 하는 문제일 뿐이지 점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당 15시간 노동의 시대가 인류에게 정말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결코 축복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면 나태하고 지루함 같은 정신적인 압박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면까지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놀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여가 이 나태함과 지루함의 여가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루함에서 구원해 주는 것들 소위 시간 쪼개기, 시간 쪼개기에 도와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케인저의 첫 번째 예언을 지금 적용해 볼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 또 게임, 아프리카TV, 넷플릭스 안방영화관 등과 같은 이 같은 언택 기술들에 갈수록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루함에서 구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케인저의 첫 번째 예언, 주당 15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 형식적인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어쨌든 사람들의 여가는 점점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 확장되고 있는 여가, 즉, 지루함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계속 더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같은 현상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 자두 번째 개인즈의 예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집중된다. 자 여기서 저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즉 개인제의 두 번째 예언을 저는 다시 두 꼭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경제적 문제는 해결된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집중된다. 자첫 번째, 경제적 문제는 해결된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충분한 돈을 다벌수 있다 그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시스템이죠 자 그것을 인정한다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을 번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소득의 재분배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소득, 재산을 많이 벌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것이 바로 세금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기본소득 정책적으로 가능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자과세 또 개인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 예 근데 구글, 아마존, 애플 등등의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세를 받아야겠다. 유럽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기업들도 동의했고 자이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돈을 다벌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 또는 기업이 적게 번 사람 또는 개인들에게 소득을 분배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계속 나온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압력,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이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좀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재정관리에 적용해야 한다. 이점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할때 빈익빈 부익부, 즉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비율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익부, 부의 편중, 많이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소수가 많이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정치인은 표로 계산되죠. 표는 결국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표가 훨씬 많다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이것이 케인저의 두 번째 예언 가운데 첫 번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신다면요 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될까 불가능하다 아무리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분배될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한다면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배를 해도 똑같이 분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 없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여가를 즐기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즉 저는 케인즈의 두 번째 예언을 두 꼭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 경제적 여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다벌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 좀 가졌다 싶은 사람들은 잘 재정관리를 고민해야 된다 이전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고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분배되지는 못한다 여전히 경제적 자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여가를 즐기는 도구가 필요하다 자, 이것이 케인즈의 두 번째 예언의 두 번째입니다 즐거움 그즐거움인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즉 다수의 대중들이 오래,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 플랫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법칙 어떤 것입니까? 다른 모든 기능들은 플랫폼에 흡수된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법칙입니다. 최근 한국만 보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능도 있지만 요즘 점점 불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특히 카카오 드라이브 또 카카오가 대리운전 이런 쪽에 과점시장을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행포를 뿌린다, 가격을 올린다 이런 기사들 계속 불편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카카오가 플랫폼이 되면서 다른 모든 기능들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좀더 글로벌하게 적용해 볼까요? 이미 애플의 휴대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 앱스토어 모든 결제 다할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자 테슬라의 자동차는 우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을 연상시켜 보면 자동차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단 테슬라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전기자동차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죠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기자동차 플러스 AI 자율주행이 결합되면서 바로 자동차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거나 예컨대 휴대폰, 노트북, 또 머물고 있는 물건, 즉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플랫폼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음악 매니지먼트로, 가수 매니지먼트로 아주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SM, SM이 시장에 매각 나왔죠. 매각 나왔는데, SM과 우리가 하이버, 하이버 방탄소년단이 매니저먼트 하는 회사입니다. 하이버. 이 SM과 하이버의 시가총액이요. 무려 SM은 하이버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SM의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면, 하이버는요. 11조, 무려 1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SM은 하이버에 불과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SM은 2020년 지난해 매출이 5,8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약 하이버는 반면 8,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SM 매출과 2020년 지난해 하이버 매출 크게 차이나 보지 않습니다. 하이버는 8,000억이고 SM은 5,800억이니까 하이브는, 즉 SM은 하이브 매출의 7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8배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에 있지 않느냐? 물론 그영향도 있겠지만 SM에는 없는데 하이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있냐 없냐 라는 거죠. 자 SM은 없는데 하이브는 있는 것 바로 하이브의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서라는 것이 하이브에는 있습니다 즉하이브는 방탄소년단도 있지만 하이브의팬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플랫폼 위버서 즉 플랫폼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서 플랫폼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 같은 플랫폼을 하이브에는 있는데 SM은 없다라는 것도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SM은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 같은 플랫폼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있고 없고의 여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음악이든 그리고 게임이든 이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있으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교류, 교제하고 즐기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 음악이나 게임이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음악이나 게임은 단순하게 음악 또는 게임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제2의 현실공간, 즉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냐 없냐를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 요 미국 10대들의 플랫폼 사용시간 가운데 게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쪼개는데 게임만큼 좋은 것이 없다, 10대들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책은... 가상현실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제 많이 익숙했죠 이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음악이나 게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현실공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게 한 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이 많이 머물게 하려면 가장 즐기는 즉 음악이나 게임이 빠질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나요? 두 번째 케인저의 예언 두 번째에서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또 음악과 게임, 또 자동차의 변화, 이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인저의 세 번째 예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는 정신병이 사라지고 선한 것에 주목한다. 에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여기서 개인전은 돈이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정신병이 사라진다.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줄어든다. 대신에 선한 것에 주목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현실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합니다. 어떤 기업도 소위 갑질을 한다, 오너가. 또 오너 또는 CEO가 나쁜 짓을 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영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벌에서 오벌리주라고 표현하죠. 관련해서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ESG, 저 기업 활동이 앞으로 환경,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지배구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되는 재무적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면 앞으로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선한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제목, 인생 최후의 기회를 잡아라. 판이 뒤집히고 있다. 이것을 한번 100년 전 케인저의 세 가지 예언을 토대로 투자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 기업을 생각할 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구분해서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번째, 성장기업의 필요조건 세가지 이것을 케인저의 세가지 예언과 적용해서 보면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플랫폼화 되어가는 기업이 훨씬 매력이 있다. 음악조차도 앞서 우리가 SM, 하이버 예를 들어보았죠. 두번째는 메타버스 기업, 즉이 메타버스 기업은 모든 기업이 가상현실 이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메타버스 기업이 뜻하는 바는 바로 언택, 콘텐츠가 많은 기업일수록 앞으로 성장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이든 메타버스 기업이든 세 번째, 핵심 소재 예컨대 반도체와 같은 핵심 소재 부품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기업의 필요조건 세가지는 저는 플랫폼 기업이냐 아니냐 메타버스 기업이냐 아니냐 즉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공급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리고 또 1번 2번이 아니라면 그들 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장기업에 필요한 조건 세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앞서 개인제의 세 가지 예언 가운데 마지막 선한 것에 주목한다. 이것을 생각하면 필요조건 and 성장기업의 충분조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즉 성장기업의 필요조건을 다갖췄더라도 ESG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게을리하는 기업은 앞으로 투자자들 또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판이 뒤집히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케 100년 전 케인즈의 세 가지 예언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투자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돈판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판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인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